뭐 주신다고? 어, 볼까? 오, 나 뽑기다 뽑기. 뻐키. 아, 안녕, 아, 안녕. 구독자분이 아, 주신 과자 먼저 먹겠어요다그래까 그러니까 아까 물 받을 거야. 어, 저지물 주셨어요. 봐봐, 들 진짜 입고 사셨다 박스채로 살 수는 없나요? 박스로 가능해요 박스로 아, 하는데 말까? 그 박스로 네 <웃음> 25개 할게요 진 <웃음> 택배 했다 택배비 아니에요 5만원 이상 사면 택배비 무료예요 아 대고 대구 사왔을 대고가 제일 비싸네 이거랑 대고랑 참치예요 참치요네 예쁜 주문 도드리겠습니다아 약간 거, 걱정되는데? 통장 잡는 가 너무 예쁜데? 나중에 큰집 이사 가면 해야지. 하시면 동 안에 네. 아이들 네. 크기를 이걸 인도도으로 네. 하시고 김에가의스타이요해요 네. 네. 음... 네. 네. 어떻게 되었어요? 네.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이게 이게 그러니까 가루이많 하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내셨어요 네. 네. 네. 똑같, 아예 똑같습니다 네. 아니 네. 에이리 때문에 사야 될것 같은데 <웃음> 그래서 뽑기를 해야겠다 아, 잡으시고 <웃음> 궁디궁디면 팡팡하래 자 아, 네. 아, 잡으시고 궁디궁디 팡팡 불세요 반대로 1번 나왔습니다 1번 1번 1번 어, 간식 아니야? 간식이에요. 제일 안 좋은 거 나왔어요. 여러분 아, 나도 좋은 거받고싶은데이건 닭고기 아예 안 들어갔어요. 네, 여기 말고기 들어갔어요. 이거 말고기 닭고기 안 들어갔대요. 네, 들어갔대요. 안녕어세요 가자 닭다 가자 가자, 가자 탈출하자 이렇게. 2층을 탈... 아니, 나밥 나 먹어야 되는데? 아, 진짜 너무한 인간 사료라니. 아무래도 의린데. 아니야 오늘 녕 안녕. 이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 가. 내가 된데요? 나가기 전에 사는 가 해야겠다. 음. 음. 이거 맛별로 4개씩 주세요. 맛별로 4개씩이요? 네. 한쪽 방수 되고 한쪽은 방수 안 되는 걸로 해서 그 라틱스, 천연 라텍스에 그냥 그 좋고 통기성이 좋아야 되는데 방수되는 아. 소품을 빨거나 이런 안에서 막 세금 덩어리 내거든요. 공방이손님고 지금 M자로 하나 드리요 네네네. 오! 이러면 되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이크 하나 눌러 잡으러 가세요.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애들이 잘놀 거예요. 네. 이렇게. 이거를 좀 있는데. 네. 건강, 는데이 음. 개만 이거 4개랑 이거 4개랑 이거네 개랑 이거 네 개랑 이거 음. 혹시 이거 하나씩 하나씩 주셨으면 좋겠네. 이 후추 정생이 집사 으띠입니다 오늘 궁디팡팡 가서 산 물건들 언박싱 애들이랑 하나씩 또 뜯어볼게요 먼저 요거는 에이리를 위한 라텍스 방석이에요 요거를 산 요거를 이유는 어, 미안해 이 속에 있는 이 쿠션이 한쪽은 방수고 한쪽은 방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에이리의 경우는 가끔 제가 없으면 쉴를할 수가 있는데 쉴를 해도 그냥 이 커버만 빨아도 되더라고요 새걸 사왔으면 새 거에 누워줘야지 야! 왜딴데 보고 있어? 내가 말하고 있는데 네. 이거는 캣닙 뱀 이런 귀여운 뱀 장난감입니다 성생 네. 다음은 아보덤부스에서 구입한 피시포 녹이라는 습시캔을 샀어요 이게 주식햄이라고 하는데 찰랑찰랑한 육수가 좀 있는 저희 애들이 잘 먹을 것 같더라고요 다음은 쉐지어 파우치 근데 천원에 이 파우치 하나씩 팔고 있어가지고 다음은 성분을 좋다고 하는데 한 번도 안 먹여 봐가지고 이것도 먹어보려고 총 8팩 구입을 했습니다 조금씩 에이리 인식표 에이리 맞침왔어요 에이리가 대두인데 과연 맞을 것인가? 완전 잘 어울리는데? 에이리 완전 잘 어울리는데? 에잘 샀다 잘 샀다 잘 샀다 이미 잘 샀다, 샀다. 얘를 완전 잘 어울려 무슨 백작같아 구독자분들을 완전 강추하시는 카카토캔 많이 살수록 싸긴 해요 한 바가지 더 구입을 했어요 이거는 맛별로 섞어서 구입을 했고 그러면 이 캔만두 스물다섯 봉투를 샀어요 박스채로 사가지고 그건 택배로 받기로 했고 캔만두 리틀이라는 제품이에요 약간 연한 노란색으로 되어있는데 양팡이가 이빨이 없어서 이 캔만두를 좋아하지만 막 먹다가 토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거로 된걸 샀어요. 펜모닝에서 닭가슴살을 샀는데 닭가슴살 한 팩당? 250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박스로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조공. 조공에서는 릴리프랑 이렇게 삼계탕? 이렇게 벌크로 된 걸로 구입하시는 게더 저렴하기도 하고, 이게 포장을 일일이 다안 뜯어도 돼서 이게 너무 편리해. 릴리프는 스트레스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는 하는데, 에일이 병원 갈때 먹이려고. 그리고, 마더로스 펫! 마더로스 펫은 조금 트립 중에서 비싼 편이기는 해요 캔만두가 닭고기라서 다른 막들로 구입을 했는데 기우성 되게 좋고 줄이 많이 서 있더라고요 상유산균에서 구입을 했어요 가루로 되어있는 유산균인데 지금도 굿동을 썼지만 이걸 먹으면 더 굿동을 썰수 있겠죠? 알모네이처 되게 유명하잖아요 주식 캔는데 살코기도 많고 그래서 파우치는 잘안 먹어가지고 한번 캔으로 다시 재도전을 해보려고 구입을 했어요 에이리가 발바닥에 털이 계속 자라거든요. 저는 장모 고양이라서 발가락 사이사이를 밀어주는 이런 이발기를 런이 구입했어요. 을말룡빵파이서산 3단 낚싯대인데요. 이렇게 접혀있다가쭉 늘어나는 건데 이게 엄청 멀리까지 흔들 수 있어가지고 짱편하는 제가 건추하는 제품 나비가 있는 미끼를 되게 좋아해요. 나비 이렇게. 나비가 있는 거같아짱 좋아하죠? 물고기. 오히려 이렇게, 아, 아니, 자체적으로 만드시는 분들이 더 튼튼한 것 같아요. 어, 이거, 탄력 쩐다. 어, 바쁘시면은 제가 갔던 거, 제가 샀던 것만 구입하셔도 좋고, 여유롭게 구경 오랫동안 사시다 오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놓으면은 한몇달 동안은 되게 애들이 풍족하게 먹고 살수 있으니까. 에라. <웃음> <애랑. 웃음> 여러분들도 오늘 제 영상 보시고, <웃음> 표정 왜그러니까 제 영상 보시고 옷을 왜 이렇게 벗겨 자꾸 아이고 옷왜 알았어 알았어 여러분들도 제 영상 보시고 이렇게 귀여운 스카프나 아이들을 위한 맛있는 간식 음식 아야 쥐 아씨! 야너 뭐 어디 가아 이걸 왜 가져가 아 이거 진짜 이걸 왜 가져가냐니까 아 미친놈아 이거 뜯지도 않는데